킥더 버블 킥벌레 장 u 팀매드 와 Kick the b u 함소희 선수도 있네. 와, h e burger. Kick the b 습니 g 감독님 i c k the b u r g e 아니 실제로 소림사에서 몇년 훈련만 하셨다 는데 필살기가 어떤 게있니까금강불반말그 아, <마음껏> <웃음> <웃음> 대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 그렇게 라운드 1 파이트 라운드 2 파이트 w h next? a m n